안녕하세요. 우무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품은 랑하차창에서 제작한 이무추운 곡화차입니다. 대칠수 지역에서 체업한 가을 모료로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칠수 지역은 이무지역의 최남단 중 하나로 마읍체 낙수동과 연접한 곳입니다. 특히 대칠수 지역에서도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의 차품으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200g 소병 제작이 늘고 있는데요. 이는 보이차 가격의 상승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357g 대병 84편이 한 건이었다가 42편이 한 건으로 줄었고요. 최근에는 28편이 한 건으로 나오더니 2-3년 전부터는 200g 소병 30편이 한 건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건을 주문하면서 시음편 한개와 시음샘플을 받았습니다. 시음샘플을 절반 정도 덜어서 약 4.5g 정도를 우려보겠습니다. 올해 9월 18일 제작으로 나오네요. 신차라서 그런지 달달한 건차향도 좋습니다. 90도의 정수기 물로 10초간 1회 세차 후 1분간 윤차하면서 배저향을 맡아보았습니다. 은은한 단양이 이무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5도의 물로 각 5초간 빠르게 우리면서 품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의 경우 포수를 거듭하면서 맛과 향을 알기 위해선 빠르게 우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우릴 때마다 1분간의 간격을 두고 품차합니다. 1포째입니다. 아직 찻잎이 완전히 젖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은 수색이나 맛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재다가 잘 되어서 부스르기가 거의 없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포째입니다 탕색이 약간 진해지면서 찬물 표면에 기포가 생겼네요. 물질감이 괜찮은 차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고민은 거의 없고 약간의 산미와 잇따른 회감이 깔끔합니다. 시원한 구감도 상당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목젖을 조여주는 산미가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차품 유형은 생진 작용이 활발하게 진화될 가능성이 높죠. 3포째입니다 탕색이 상당히 진합니다. 봄차의 경우는 탕색이 이것보다 상당히 연한데요. 고카차라서 그런지 아니면 랑아차창의 재다 때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물질감도 상당합니다. 찻잎이 물에 완전히 젖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고미와 산미가 약하게 스치면서 후운이 바로 따라오네요. 열감도 상당합니다. 슬슬 몸에서 땀이 나네요. 4포째입니다. 고미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생진작용을 촉진시킵니다. 이무차단 특유의 부드러운 맛이 음달을 즐겁게 합니다. 신차이지만 마시기에 거북하지 않습니다. 은은한 단맛이 수다스럽진 않지만 정제된 차 맛을 보여줍니다. 4포째입니다. 점심식사 후약 2시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차자리라서 차호에 있던 찻잎이 충분히 불려졌을 겁니다. 85도의 물로 5초간 우렸는데도 탕색이 진합니다. 고미가 적당히 강해지면서 산미를 감쌉니다. 적당한 쓴맛이 혀를 자극하네요. 6포째입니다. 10초간 우렸습니다. 균형잡힌 고산미와 은은한 후운이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의 차 맛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2.5g에서 3g 내외를 우리기 때문에 투차량이 조금 많았지만 신차를 품차할 때는 평상시보다 약간 강하게 우려서 마십니다. 차의 특성을 알려면 그래야 하죠. 열감은 꾸준히 나타납니다. 7포째입니다. 탕색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맛도 좋습니다. 내포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신차이지만 바로 마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차입니다. 물론 2-3년 정도 익히면 더욱 만나게 되겠지요. 북경도사님이 제작한 대칠수 고수차에 비해서는 차품이 많이 떨어지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마지막 팔포를 1분간 길게 우려보았습니다. 탕색이 크게 진해지진 않습니다. 산미가 조금 더 증가하고요. 폐감도 좋습니다. 우리고난옆조에 물을 부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옆조도 깔끔하네요. 보이차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앞으로는 200g 소병이 대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랑아차창에서 제작한 이무추운 곡화차 소병의 시음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